한번 보여 드리죠. 날아다닙니다. 메르시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힐을 해줄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정구입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 서버에는 메르시가 리메이크가 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가 되었냐면 자, 일단 영웅 정보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기존의 스킬셋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카드세우스 지팡이, 그리고 카드세우스 블라스터, 그리고 수호천사, 그리고 천사강림, 그리고 패시브인 재생까지 모두 똑같은데요 제일 큰 변경점이 뭐냐면 이제 궁극기가 더 이상 부활이 아닙니다 궁극기가 더 이상 부활이 아니고 부활 스킬은 이제 단한 명만 살릴 수 있는 스킬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일반 스킬로서 쿨타임 30초를 가지고 팀원들을 계속해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제 궁극기같은 경우는 에 발키리인데 비행능력을 습득하고 기술들이 강화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평타 데미지가 올라가는지는 보질 못했는데 일단 치유량과 공격력 증가량이 비약 그 압도적으로 이제 상승하며 그리고 발 비행능력을 습득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제 팀원들이 보게되면은 이게 무슨 디아블라 임페리우스 마냥 날개가 엄청 커진 상태로 비행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니까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 무한대로 날아가요 타라처럼 비행능력을 습득하면서 무한정 이제 날아다니게 됩니다 다시 떼면 이제 천천히 내려오게 되고 이제 괜찮, 굉장히 이제 엄청난 메리시가 되었어요 이게 위용도 엄청나게 날개가 엄청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약간 바짝 쫄 정도로 엄청 쫄게 됩니다 자자 자,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인게임에서 메르시를 픽한 상태고요 <웃음> 저는 저는 이제 일반 게임을 돌리면은 메르시를 지금 현재는 뺏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전을 돌립니다 <웃음> 보전을 돌려야 이제 할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스킬이 변경된 모습이 보이죠 이제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아군이 죽으면 이제 한 명만 살릴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친구를 살리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이제 잘못 살리면 그 아나뽕처럼 욕먹는 거야 <웃음> 어, 어, 하지만 이제 30초마다 쿨이 도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고 자 한번 메리씨가 얼마나 이제 쓸모있게 변경이 되었는지 음, 엄청 쓸모있게 일단 변경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메리씨가 궁극기를 쓰면 정말 멋있어집니다 어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깜짝이야 자 갑시다 그렇지 자 어우 뒤에 맥크리 나이스 이렇게 무난하게 뚫어주죠 어? 로도그. 어우, 로도그를 이렇게 살리면 됩니다. <웃음> 자, 완벽하죠? 로도그를 이렇게 살려주면 됩니다. 어, 뭐야? 어디까지 가? 안 돼! 메리씨가 정말, 정말 강력해졌어요. 정, 정말 쓸모있어지고,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메리씨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 궁극기를 쓰기 위해서 항상 어디에 숨어있고 궁강만 노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메르시가 궁이 찰때면 5대6 구도가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르시를 좀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메르시가 아닙니다 어이구 뭐해 뭐해 뭐해 더 이상 그런 메르시가 아니고 자 이제 궁극기가 찼습니다 궁극기가 찼는데 으아아악 이제 궁극기를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딱 이렇게 맨날 이런데 숨어가지고 야 빨리 죽어 야 빨리 죽어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죠. 야 날아다닙니다. 메리 씨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힐을 해줄 수 있어요. 야나의 힐을 받아라. 엄청나죠? 이야 그렇지! 이제 메르시의 생존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메르시의 메리트도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더군다나 이제 궁, 궁극기를 사용한 뒤에 다시 메르시의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최공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유 엄청난데 너무? 쭉 발사! 상당히 일단 저희 팀이 잘해주고 있죠 일단 보, 보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메리시가 상당히, 어, 석양, 석양. 아이고. 루슛, 살아나! 그렇지! 엄청나죠? 엄청난. 안 돼! 루슛 죽는다! 그렇지. 자, 좋습니다. 어, 뭐야. 옷시 멍청하네. 자, 죽지 않아요. 어.. 비트.. <웃음> 비트 싸다 죽었어 <웃음> 어. 괜찮아 죽어도 돼 걱정마 걱정마 도널이 도널이 아임.. 아임.. 와아! 힐러! 호우. 자 지금 루시가 죽었는데 팀에는 힐러가 필요하죠 항상 으 <웃음> 대신 무적이 없어졌어요 안돼! 대신 이제 메르시에 무적이 없어졌어요 그 궁극기를 썼을 때 무적이 나왔었는데 어이거 죽었을 때 옵저버도 3인칭으로 변환이 됐네요. 방금 말하는데 죽었을 때도 이제 옵저버가 3인칭으로 됩니다. 어. 팀원한테 브리핑하기 딱좋겠네 이제. 1인칭이 약간 답답한 시야각을 가진 경향이 좀 있죠. 자, 갑시다. 오! 리퍼 잡고. 어. 자. 지금까지는 어유. 이제 상대봇들이 그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이구 뭐야 핑이 티네 아이고 자 갑시다 자 로도가 안돼 로도가 안돼 로도가 안돼 이야 나의 힐량을 받아라 그렇지 우우어어 우우. 어, 죽었다 살려주고! 다시 날아가고! 그렇지! 와우! 어! 잠깐만! 아! 다중일이네! 우리사 마냥! 아! 궁극기를 쓰면 다중일이되네! 왜 아까 눈치를 못챘지 아무튼! 이거 엄청납니다! 말만 들어도 엄청나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자리 아래 살려야지! 이거는! 아 그렇지! 아! 아깝습니다! 아! 이게 궁극기가 강화된다는게 다중으로 되네요! 야! 이거 엄청난데? 메르시가 엄청 너프가 되었어. 아, 버프가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 진짜 이 메르시가 이랬어야 돼. 정말 괜찮은 방향으로 리메이크를 시킨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어유, 쏠져, 어, 어, 쏠져, 쏠져... 그렇게 막 뛰어가다니면 안 돼. 지금 널살려주게 애매하구나. 날려라. 자, 아뭐 어, 하니? 꽃들이 라서 되게 멍청하네. 으으... 멍청한 복들아 안돼 멍청한 폭들아 안돼 자 이제 빠르게 화물을 어이구 아이고 루시 위험한데 자리 한번 살려주죠 자리 한번 살려주고 아 나이스 자 루시 한번 살려주고 자 아악 아, 쏘지마 그렇지 아 그렇게 막 죽으면 안되는데 더 이상 부활이 아니라서 메르시를 믿고 게임을 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고, 오... 오... 잠깐만... 우와우와우와우... 아... 지금 보틀이라서 상당히 벙청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현재 메르시는? 자, 저기 로드혼자 싸우고 있는데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 안돼 안돼. 어, 맨날 여기까지 나오니. 어이구. 그렇지. 자, 잡고 로드가 지금 죽었죠. 아, 어, 메르시가 아주 그냥 막 날라다닙니다. 이제 어이구. 야, 목표 목표. 얘들아 목표. 안돼. 그렇지. 잘 잡았어. 나이스. 석영 석영 석영 석영. 아, 니가 죽으면 어떡하니 자 살려주고 살려주고 살려준 놈또 죽고 자 궁극기 다중일 그렇지 가자 공격도 다중으로 줍니다 자 저거 살려주고 저거 살려주고 그렇지 막 날라다닙니다 이제 화물 이동하고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오, 엄청나죠 아 그러면 안되는데 자, 찾습니다아 자, 빨리 팀원을 살려줘야죠 자, 로도오브도 굉장히 끈질겨졌어요 아이고, 안돼 안돼 안돼 어, 자리하다, 자리하다 자리야님, 안돼요! 자리야님, 안돼요! 그렇지, 아나가 잘 재웠죠? 자, 아이고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이고, 안돼! 궁극기 아직 쿨인데, 아이 부활 아직 쿨인데 야, 오 나이스 잘었구요자 좋습니다. 자이 상태로 이기세로 이제 밀면은 루시 위험하죠. 루시 위험하죠. 안돼. 와다 죽어라. 자 이렇게 화물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메리 치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야이거는자 최고의 플레이도.. 자.. 이게.. 이게 왜 최고의 플레이지? 뭐지? 그냥..불..불..불 타서 그런가? 뭐 아무튼 매직 씨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파라를 <웃음> 섞어든것 마냥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시는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게 이용하실 수 있고 더이상 이제 죽었을 때 5대6 구도가 생긴, 생기면서 이제 궁극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르시가 숨는 일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점 개선된 게 정말 큰것 같아요 어, 정말 이게 엄청난 변화를 줄것 같고 실제 메타에도 메르시가 이제 쓰이게 되면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엄청나게 작용을 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부활에는 이제 부그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부활에는 이제 더 이상 무적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좀 주의해야 될것 같지만 보시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메르시가 궁극기를 튼 상태로는 정말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좀 역으로 이제 궁극기를 써서 떠오란, 떠올랐는데 제 위도 메이커가 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종종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잘 숨어 있어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이제 메르치는 이렇게 변경이 됐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경이 됐고 앞으로 메타에도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